머리빙 그래서 니짱는데아 이거 아침에 아아아아어 귀여워 아, 진짜 파란이다 내가 딱 좋아하는 거다 <웃음> 어 나는 뭐라고 다고 나왔네 와, 와 아, 안경 한번 안경 안 <웃음> 그러면 좀내려가 어, 이렇게. <웃음> 이렇게? 아 이렇게? 됐어? 야 이걸로 손좀안먹어야돼재야 <웃음> 그것도 너무 완전 <웃음> 아, <웃음> 아 나는 너희가안 아, 돼. <웃음> 아, 돼. 아, 너 다. <웃음> 아, 잊지 마. 무 미쳤다고? 응. <웃음> 할 음. 이번에 이번에 도혼혼할니까온 데서 데서 서온 데서 온 데서 온 데서 아직 서온안서겠데데 이번 년서온 데서 온 데서 온 데서 온 데서 온 데서 온 데서 온집서온 데서 데서 데서 온 데서 온 데서 온 데서 온 데서 온 데서 온데 아 진짜 열심히. 지금 아, 찍고 있거든요. 네. 친구, 언니, 그런식, 이런 거 있는데, 여기 감사합니다. 언니, 그런식 그런 축가를 갔어요. <웃음> 음. 아니, 뭐, 컨텐츠 뭐 기획자가. 찬것좀 아, 네. <웃음> <거> 해달라고. <웃음> 기대하지마 기대하 <웃음> <ering> 아, 이거 제일 좋았던 아이크림어나 이거 샀는데? 근데 이 중에서도 얘가 난 진짜 좋아. 아니나 이거 딱 이거 써어 이거 이게 제일 좋아. 어 이거 이거는 얼굴 다 전체 바를 수거든난나 이거 퍼스널도 진짜 샀거든. 오케이. 나이번 이거는 달력인데. 진짜 귀여워. 내가 작년에 써보고 그래서 왔던 달력. 한번 봐. 맛있을 까나요 어, 너무 요 아, 아니, 아니. 이 아, 아, 아, 음 아, 아 이거 완전 필요한 말이네, 말이네. 음. 아 그런 약간 어 이거 그거 음. 아니가 인셉션 아 맞아 인션 이게 영어 그걸로 어 그런가 봐 이게 매년 달라 이런 거 너무 아. 좋다 아. 1월에 못둑 집어가지고 그걸 걸어도되고 아니면 난 이거 어떻게 알체 놨어. 놔 이런 거집 어, 어. 어 아니, 나는 어 나는 근데 이렇게 전체 안 해두고 전체는 따로 놔두고 한장한 장씩. 한장 어, 어, <웃음> 이거는 컵인데 사실 이 컵으로 쓰기 좀 그렇고 그걸로? 나는 약간 아, 요거트트나 아, 그런 거생각했거는되게아나 <웃음> <이건.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어, 약간 눈물 멋있네요. 신뭐저 어떻게 거쳤어 다시 아니 손 진짜 숙연해지는 <수견해>. 진짜 예쁘 너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상 <웃음> <user> <Literally. 웃음> 야. 마지막은 진나 이거도 못 쓰겠다. 아, 맞다. 이거 나도. 아, 근데 이게 생에다 놔도 있다. <웃음> 아, 여자들 밥 주고 해 네. 야. 근데 이게 어 그냥 진짜 센 나무로 온 거야. 그래 가지고 이 오일은 야. 내가 야. 그거 다 했어. 되게... 오일지. 나무 오일치 아, 이게 똑같은나무거 아니네. 네. 네. 약간 또 이게 다르네. 아, 소리. 아, 어, 아. 야 아. 아. 아, 대박이다. 야, 아. 나 이런 사실 너는 연... 이런 걸 아. 올려. 아. 아니, 나이 사진은 왜 이렇게 감동적이지? <놀람> <응, femme> 그 글은 작가님이 달아줬는데 어, 아니, 근데 계속, 이게 뭔가 그렇죠. 올해, 아니, 그러니까 작, 작년이지 작년 딱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두 번째, 뭔가 이옷 날, 우리 축하해 들어다고꽃 썼날, 그 날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뭐, 글이라도 뭐지? 뭔가 항상 어, 약간 이 포즈 아, 진짜 대박이다 이턴은 어떤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이거는 진짜 진심이 아니면 안 나오는 거다 그건 없어. 개는 쉬고, 젤는 가비통 게임 쉬고, 젤고 가비통 는 쉬고, 젤 가비통 개는 가 <목소리> 아. 진짜 지해 완전 연한거 음. 같은데 시 음. 뭐야? 가 시어 비 보이는 어 여기 시어 니 혹시 비읍 시어 지금 시어 비읍오만 너랑 똑같은 뭐라을뭐 선생님 맞아? 선생 아니까? 나와! 너 나와! 선생님 몸에서 나오라고! 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좀... 느낌 아기 무슨 각를 도대체 무슨 각아를 빨리 말해 뭐래? 가고거 가고 와서 점점 그니가 무슨 말을 하려고 니부터 해봐고그뭐아다 무슨 일이야? 아줌마 같은데. 안에 고생 많았고 뭐라 건강하시고 어. 네 건강하시고 아까 다 말했는데요? 아까 다, 조금 하, 하나만 더 해주세요 어. 아. 자랑 좀 할게요 음. 우와 이거 마음에 들어 <웃음> 어, 다잘 살다가 이제 만나야죠 그래. 우리는 또 건강하고 또 건강하시고 그래. 건강 건강 건강 <웃음> 열정 말고? 쩝게 어. 일하고 많이 벌자 친구들아 건강 건강 <웃음> 건강 <웃음> 많은 사랑받고 갑니다 아, <웃음> 많은 사랑받고 갑니다 야 우리 무슨 맨날 무슨 <웃음> 만나기 맘에 <이만한> 선물 중도 없 <웃음> 아니 근데 이런 게 있다 얘가 그냥 만나면 주고 싶은 어, 갈게 갈게, <웃음> 갈게 <웃음> 안녕 연락해 <올라갈게. 웃음> <빰빠이. 웃음> 연락해 2030 2030 <웃음> 다 세계박람회를 다음 세계박람 다음 세계박람회를 감사합니다. I'm on the next level.